ASA 합동. 아, ASA 합동이에요? 아. 네. 음.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X. 그 다음에 여기 선분 이거 같다고 했으니까. AB는 AC. 네. 그 다음에 Y. 이렇게 ASA인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와하. 아, 그럼 합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자, 한번 그걸 정리를 합동. 한번 해봐야죠. A, S, A니까 네. 선분이 있고 네. 여기 각까지 있어서 네 여기 각까지 있으면 네. 그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요 네 작도할 때 밑변하고 네, 네. 밑변하고 각만 네. 있어도 삼각형이 네. 완성되거든요 작도를 아, 해보면 아 네, 네네네 이게 각을 A라고 네. 변을 s 라 하면 네. 여기 A, S, A 합동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신명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을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